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예전에는 동거하면 불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동거를 해보는 걸좀 권장하는 추세예요 뭐저 역시도 어 예전에는 동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어 실제로 좀 지나 보니까 동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동거를 오히려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하면 뭐가 좋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동거를 시작해서 싸우고 헤어지면 안 좋은 거겠죠 나쁜 거겠죠 그런데 결혼하기로 을 마음먹었는데 결혼 전에 내가 정확히 준비를 할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동거가 바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난 순간에 내가 데이트할 때 바라보던 멋진 남자, 멋진 여자는 없어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여자 원시적인 남자 둘이 지금 대면하게 될 거죠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치부 같은 부분들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거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결혼하면 실제로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전에 데이트를 할 때는 내가 오늘 내 여자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만나서 좀 불편해 마음이 안 좋아 아내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나 혼자 좀 삭히고 다음번 데이트할 때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리셋이 돼 있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잘 견디고 온화한 성품 보여주고 그런 것도이 어렵지 않다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요 사람이 피곤한 날도 있고 지친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감정 컨트롤 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터져요 내 감정을 이제 억제하는데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상대방도 겪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겪어봐야 돼요. 상대낙도 나한테 그럴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동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두 연인은 되게 재밌어요.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될 거고 먹고 싶은 것들 같이 먹게 될 거고 이런 재미가 막 생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한계선에 다다르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이 돌아서서 며칠 지나고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싸운 상태로 화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어져요. 이거 되게 못 견디거든요. 힘들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두 남녀가 화해하는 방법을 배워가기도 하고요. 두 남녀가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상대한테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암암리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거를 해보면 또뭘할수 있냐면요. 평소의 생활습관들을 알수 있어요. 이 생활습관이요. 결혼해 본 분들은 정확히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에 생활습관은 요 나중에 잘못 고쳐요 그래서 동거할 때 생활습관을 파악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데이트만 할 때는 되게 깔끔한 줄 알았어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되게 정갈하고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 동거를 해보면 그게 아닌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남자들은 대체로 내 여자친구가 되게 깔끔할 거라는 환상이 있거든요 왜냐면 데이트할 때 항상 예쁜 얼굴로 나오고 향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안 그래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질비할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었나? 이런 충격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 깔끔한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갖고 있던 환상이 동거를 통해서 많이 깨진다는 라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여자가 갖고 있던 환상도 엄청나게 깨질 거란 말이죠. 내 남자가 되게 멋있고 부지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이제 지내보니까 이거 뭐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누워서 술 먹고 있고 뭐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잘 씻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의 속사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해 난 이런 것들이 모자란 사람이야 를 정확히 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것만 계속 지금 제가 나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데이트만 하고 동거를 안할 때는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동거를 하면 그 이면에 각자의 집에 가서 있었던 자기만의 생활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기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데이트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때내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엔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면 실제로 단점이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 그러면 동거를 하면 큰일 나겠네요 동거를 하면 정말 빨리 헤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동거를 하기 때문에 빨리 헤어진다 이 말은 그두 남녀가 동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슬기롭게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동거를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을 거예요 이 동거 과정은요 좋은 게 있어서 동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서로를 정확히 알아가고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과정 자체를 예상을 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극복하는 것까지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함께 먹어서 좋았어 너하고 함께 있어서 좋았어 이 부분들만 가지고 동거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릴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충격들, 이런 다툼들이 계속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우리 관계를 결혼까지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약점을 조금 이해해 줄수 있고 서로의 약점들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변화시켜 갈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과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정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의 동거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고 라 생각하신다면 동거에 대해서 너무 설레이고 좋을 것 같아요 로만 시작하지도 말고 동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으로 회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